저는 36살에 그렇게 통찰력이 높게 태어나지 않았고 지적 수준도 평범합니다. 그런데도 막연한 꿈을 가지고 배팅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카지노나 경마보다 중독성과 폐해가 큰 사행성 게임인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투기 성격이 짙은 부동산 투자보다 낮다는 말 작년까지 다양한 매체에서는 주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나 지금과도 같은 폭락장에서 주식 투자를 장려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집 폭락에 따른 하탈한 심경을 토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단1거래일만에 4천만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손실 확정 금액만 4천만원이고 제 반토막난 계좌에는 현재 5천만원이 안됩니다. 2억이었던 저의 재산은 이제는 팔 수도 없어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mts를 켜보면 떨어지는 주가밖에 보이질 않고 속상한 마음에 매일 술만 마시고 있네요. 이제 하락의 끝자락이라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다 맞는 것인 줄만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이렇게 될줄 몰랐었다며 주가의 움직임은 신도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웃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얼 할수 있을까요? 그저 이러한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우왕좌왕 정신없이 시장에 휘둘리고는 실패하고서야 깨닫게 되는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항상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부모님 잠은 편안히 잘주무셨는지 안부를 자주 여쭤보지도 못하는 불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태어나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태어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그저 소박한 바램이 있었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올해의 목표였고요. 그러나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재산을 전부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 점점 나약해지는 제 자신이 미워지네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분석도 하면서 배워도 다녀보고 위딩도 받아보았지만 정말 돈복이 없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인지. 10여 년 전에 제 이름을 성명학으로 프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프리가 평생을 태풍과 같은 풍파가 많게 나오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좌절을 겪게 되어 되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그 당시 개명을 할까도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제가 태어난 거라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차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버지께 아버지 제 이름을 성명학으로 보니 매우 좋지 않게 나옵니다. 제가 몸이 병약한 것도 풀이로 나왔어요. 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럼 족보에 있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족보에 있는 이름을 보았었는데 그 이름 또한 좋지 않게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관상, 손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 관상을 보아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고 손금도 똑같이 별로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성명화, 관상, 손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고난과 좌절이 많다고 나왔었고요 이세 가지 결과가 일치를 하니 찜찜하기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것은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통계학이다 미신이다 뭐다 말들이 많지도 합니다. 아무튼 개명은 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살아오면서 펀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었 처음 시작한 펀드에서는 점심값 저녁 매직비만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생활비를 쪼개서 넣고 있었습니다. 펀드를 3년간 하면서 수익이 나니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더큰 수익이 나겠구나 해서 주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익이 났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던 주식에서는 저의 전재산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이 없네요. 삶에서도 자신감을 잃은 지 이미 오래고요.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이 미기까지도 하네요.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온 건지 지난 1년이 영화같이 다른 사람 인생같지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다시 1년 전으로만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타임머신과 같은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기계를 생각하며 달콤한 상상을 잠시 해보기도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현실은 타락해버린 제 몸뚱아리 교대 근무를 하면서 잠도 적게 자며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네요. 지난 10여년 가까이 벌어온 돈이 몇 달간의 반토막과 10일간의 손실화던 금액의 판단력이 흐려져 그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현실 상황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삶의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리면 5천만원은 남게 되겠지만 팔지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2억의 투자금 중에서도 1억은 대출입니다. 결국 5천만원도 갖고 나면 기지 5천만원 생기는 거겠지요. 본전을 되찾으려면 2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와 어머님은 현재 큰아버님께서 빌려주신 시골에 있는 땅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난초와 각종 약초식물들을 재배하시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얇은 핫판으로 창고를 만들어 그 안에서 연탄 보일러를 떼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꼭주식으로 성공하여 큰아버님께서 빌려주신 그 땅을 제 힘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땅 위에 멋진 집을 지어드려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분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 배우신 게 별로 없으시다 보니 평생을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셨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일을 거의 못하시는 상황이라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무릎에 좋은 약들을 많이 사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질 못해서 그런지 더 아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워낙에 말주변도 없으신 아버지께서는 농장 경영이 판매가 잘안 되시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들 착하시다고 평판이 좋게 나셨습니다. 실은 소리를 잘안 하시고 그러셔서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손에도 많이 보시는 편이랍니다. 깎아달라 대로 깎아주시다 보니 어머니께서 단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깎으면 뭐가 남느냐고 많이 몰하시거든요 생활도 어려우신데 이 더운 여름에 비닐하우스에서 선풍기 한 대로 지내시는데 제가 한 번도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장을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올해 초에 아버지 이으시라고 인터넷으로 따뜻하게 보응이 되는 충전용 발열조끼를 구매해서 보내드렸던 게 전부입니다. 한 번은 지난달에 전화로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세요? 하고 여었더니 앞산의 등산을 골 100번이나 더할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없지나 죄송스러운지 못난 불효자입니다. 매일 밤 무릎을 어루어 만지시며 끙끙 앓으시는 모습이 선하니 이젠 눈물만 나오네요. 없지 살아야 할지 희망도 없어요. 주직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전화를 하면 울것 같아서 전화도 못하고 있고요. 집안의 장남으로서 꼭 성공해 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네요. 7년간 연애를 하였던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와 올해는 꼭 성공해서 결혼하는 게 목표였고 그렇게 자신감만 넘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젠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니 인생이 처량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난 여자인데 지금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그녀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질 않았거든요. 이젠 그녀가 잘 되길 바라며 헤어져야 할 준비를 해야 할것 같네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0여 년전의 성명화, 관상, 손금을 본 대로 지금 그렇게 된 건가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나 하는 생각만 든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을 부모님들도 여자친구도 친구들도 모릅니다. 이젠 지치네요. 살아있는 지금이 현실이 지옥 같고요. 글자로 지금의 심정이 전부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젠 자살을 하게 된다면 아니 자살이 아닌 자연사한 것이 된다면 제가 그래도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현재의 빚에 얼마나 보탬이 될수 있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불효한 자식이 되지는 말아야지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예전에 신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사후 세계를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살을 한다면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원한 맺힌 신이 조정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자살을 하게 된다면 다시 환생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은 엄청난 죄라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내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나약한 남자인 줄은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듯한 헤어져야 할 연인의 말들이 떠올라집니다. 그녀를 만나서 헤어짐을 말하면 그녀의 눈을 못볼 것만 같군요. 제겐 희망이 이젠 없으니까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나니 다소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채널이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어디가서 풀지 못한 우려남을 조금이나마 가지어 봅니다. 저는 얼마나 더 살지 기약할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란출바라는 마음을 채널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에서 엄청난 손실로 인해 인생을 허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빚없이 남은 금액으로 알뜰하게 저축하시면서 극면 성실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을 꿈꾸다가 인생을 폐가망신당한 사람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성공해서 자한 글도 올리고 실패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매우 안타깝고 괴롭고 슬픕니다. 세월은 정말 덧없이 흘러가건만 세월의 흐름만큼 자신의 성숙함이 뒤처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의 마지막 글 실패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주시고 저의 실패담을 훗날의 교훈으로 삼아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뒷수습조차도 하지 못하며 어이없어 하다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린 내 자신을 되돌이켜보며